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상임위원장 측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고성과 막말 역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장. 종료 20여 분을 남기고. 장재현 위원장이 갑자기 성관이 사무총장에게 고함을 치릅니다. 사무총장, 뭐 성관이 사무총장이 회의 도중 위원장, 위원장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나려 했다며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뜻밖의 고성과 면박에 사무총장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다른 성관이 직원이 나서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태 질의 반말까지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장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들어 어디서 배워 거가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3분 넘게 호통을 이어가던 장위원장은 급기야 성간이 직원에게 국회 출입을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은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고성과 막말도 있었습니다. 역술인 천공의 동영상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며 재생을 중지시켰는데 이에 동조한 국회 직원을 향해 거친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간접 증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보자니까 보자, 웃기네. 국회의원들의 호통세례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고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과 언어폭력이라며 장재현 의원이 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아, 국회의원들이 군림하려고 하는구나. 국회 행정실이 장재현 위원장 본인 대신 해명에 나섰는데 이 같은 변명조차 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